해볼까요 언니부터 할래?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대박 진짜 아니 오늘은 사실 매번 예상 못 하겠지만 오늘 저도 예상을 못 했는데 이렇게 1위가 되어서 진짜 너무 너무 놀랐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또 여기서 1위 하는 거잖아요 에서 그래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다이브 말로 설명할 수 없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이브. <웃음> <웃음> 할수 있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고 썸머필름부터 같이 너무너무 고생해준 우리 노상현 감독님 서민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우스머필름도 아, 하우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영상이 이번에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음. 좋고 만족스러웠어서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다이오는 언제나 제 사랑을 몽땅 받고 있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왕중심면서 이렇게 1위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이브가 항상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 무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늘도 많이 많이 가시해요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하이 다이브!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1위라는사람도또저 너무 너은것 같아요 정말 다이브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음. 완전 햄피 컨트롤 <웃음> 내일도 <웃음> <웃음> <웃음> 네, 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Happy Con. Happy Con. 다이브 이렇게 음악 중심에서 <웃음> 또 오늘 살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우리 앞으로 활동도 네 다이브 이번주에만 정말 일일정동 많이 했는데요 그것보다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다이브 없으면 정말 안될것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감사하고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이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브 없으면 안돼요! 안돼요! 다이브 <웃음> 항상 저희 마음속에 살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요즘 해피, 해피. 깜짝입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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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만나는 걸로 내일 응? 만납시다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자 안녕 태강 그 태강은, 태강은 뭐예요? 어? 강아지 대장강아가